카레트 고정 전 트럭이 움직인 것은 하역작업에 해당하여 교통상의 후유장의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20나 1316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인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움직였고 이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탑승의 사전적 의미는 배나 비행기, 차 따위에 올라탐이고 사람이 짐을 싣기 위하여 혹은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는 작업 등을 위하여 자동차의 적재함 등에 올라타는 것 역시 탑승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비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쟁점 다이 사건 사고가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이고 이는 이사건보험약관에서 면책규정으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이사건보험약관의 내용에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수 없어 작성자 분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역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대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지붕 위에 올라서서 화물 적재함에 파레트를 싣고 이를 끈으로 고정하기 전에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역작업의 사전적 의미는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팔레트를 싣고 이를 끈으로 고정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팔레트를 싣는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모든 팔레트를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었다 하더라도 이를 끈으로 차량에 고정하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인 분명한 바이 사건 차량의 적재물 고정 작업은 화물 적재 작업과 단절된 별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해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